내일 인증 받으러 가기 위해서 마무리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. 오늘 이제 밴라이프 요새도 또 많이들 하시죠? 차박에서 밴라이프 많이 갈아타면서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이 코드 2350 지금 모델별로 지금 몇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 롱바디 스타일로 이렇게 사이즈가 보이실거고 3열까지 어,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인증 받은 다음에 여기는 싹 그릴이랑 라이트는 새걸로 갈 계획입니다 타이어 휠까지 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어 문을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은 운전석, 조수석과 별개로 이렇게 1열, 2열, 3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뒤에는 밴라이프로 이용하실 거면은 다 탈거를 하고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증을 받은 다음에 여기는 싹 저희 스타일대로 우드로 이제 리스토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트는 솔직히 별뭐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고, 그리고 요 모델이 좋은 게 후면이, 자, 후면이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로 개방이 된다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뒤에 이제 차박 모드로, 어, 후면을 개방감 있게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거를 6대를 수입을 했는데, 가격은 뭐한 3천 중후반대 요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. 내부는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날로그 감성이죠. 이 기아. 어, 좋아요. 아주. 요거 키로수가 한 9만 정도 탄 키로수고 여기도 어차피 리스토어 하면서 우드로 어느정도는 작업을 할거라서 어 대기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요거를 저희가 6대를 수입을 해서 한대는 판매가 됐고 한대는 제가 개조를 할거고 그리고 나머지 모델도 있어요 그것도 뭐 구매는 가능하시니까 구매하셔도 되고 구매하셔서 직접 꾸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요 모델 자 그리고 또요 모델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죠? 화이트 이렇게 음, 되어 있어요 롱바디가 갬성갬성 하기때문에 음 요런것도 요새 또 좋아하시는 분들 리스트어 하시는 분들 꽤 생겼죠 음 해외에서 구입해 오면 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수입해 온 거를 어,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내일 인증 받으러 가기 위해서 어, 마무리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 뭐 이런거 걱정 안하셔도 돼요 라이트 작업 지금 요 모델 요렇게 구입이 가능하세요 자, 새로운 밴라이프를 또 추가하시는 분들은 고군TV로 의뢰를 주시면 요2350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